이거 있나? 이거 있나? 이거 있안이하세요 여러분 저이 오늘 오프스테이지있터뷰랑라이브 촬영하러 있있는이요 여기 세트장나 이거 있나? 이거 있 이거 있나? 이거 있나? 이거 있나? 이거 있나? 이거 있하 이거 있나? 이거 이거 있 이거 있나? 이거 있나? 이거 있나? 이이 저희 촬영하고 세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메이크업과 머리도 힘을 좀줬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새 앨범에 들어갈 노이즈 캔슬링이랑 Let's Live u n the Sky 오늘 부를 예정이에요. 와이하. <웃음> 리허설 한번 해볼까? 어, 어, 어. 아 걔는 거! 그치? 네. 걔는인나 걔는 <목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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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다고. 와, 한 먹네. 물 끊는 거야? 준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둘, 하나, 큐. 네? 감사합니다 감네요 어? 하지만 버튼이는 더고추움먹 이게 확실히 혼대 들어가기 전에 아, 뭐랄까 뭐랄까 이런 게많았데 막상 무대 올라가면 그 인위적인 것들 생각 안나고 그냥 막사지 이렇게 하게 되는 거 그럼 먹을게요 아노 메이크업 패션이 <웃음> 근데 뭐 뭉친 게 없는 거같 은데, 서로 <웃음> 오늘의 게스트 는 요？조금 특 별한 룩 입니다. 터키팬들의신장을 쥐고 흔드는 인디펜드 케이팝 프로 가지 각색의 매력을 와이하입니다 와이하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습니다수고습니다습니다습니다 한번 찍어봤는데 어땠어? 굿굿굿굿 굿? 굿? 굿? 앨범에 들어갈 노래 o 개나 스포일러가 o d 니다 <웃음> 말도 안돼 <웃음> 하여튼 그렇게 있으니까 g o o 서 Good. Good. Good. g o 재밌게 잘했어요. <웃음> 터키어 정확도 있어요.